뭐 가슴 확대를 할때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 보형물로 확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많은 지방을 넣는다고 해도 지방이 많이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확연하게 컵이 달라지는 정도의 확대를 원한다면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일부분 아주 조금 꺼진 정도만 좀 채우거나 그 정도의 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방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위별로, 그러니까 윗가슴이나 아니면 안쪽, 바깥쪽 부위별로 가능하죠. 하지만 컵이 달라지는 정도의 확대는 조금 지방을 넣어서는 어렵고요.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의 목표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모양을 조금 바꾸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지방을 주입하는 게 맞고요. A컵인데 뭐 C컵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많은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넣는 방법은 조금 부 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